안녕하세요. 데미안입니다. 이번 자기 개발 주제는 조금 독특할 수 있는데요. 바로 한달 동안 제로 웨이스트 도전하기입니다. 뭐 쓰레기 줄이는 게 무슨 자기 개발이야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없는 작은 편익을 위해 환경을 소비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닐까 싶고 소위 교육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경직되고 가장 기초적인 일조차도 외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실천이라고 뭔가 자기개발 서적과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 스스로부터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달 동안 아예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도시생활을 하면서는 꽤 힘들기에 우선 최대한 적은 쓰레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쓰레기가 나온다면 최대한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 밖에도 개인컵, 개인주전자, 개인찾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으로 좋아하는 텀블러 집에서 워낙 쓰는 게 없다 보니까 드디어 장장 한주 만에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우유 곽인데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뚜껑이랑 본체랑 분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뚜껑은 플라스틱류라 따로 분리 배출해 주시고요. 본체는 종이라서 내용물을 물로 깨끗이 헹구어 종이 팩류로 분류를 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텀블러를 장만해 보았습니다. 뭐 스마트 온도 표시가 되는 텀블러라고 하는데 이런 기능이나 광고 때문에 산건 아니고요. 제가 아직도 하루에 물 2L 이상 마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큰 텀블러를 찾게 되었고 500ml 이상 용량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찾다 보니 이런 게 걸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안에 있는 구성품 때문인데요. 일단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제로이스트 하자고 샀는데 쓰레기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큰일같은 제가 발생해 킨 쓰레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이 안에 있는 구성품. 이런 티를 우릴 수 있는 구성품이 있어요. 제가 매일 차를 우려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티백을 쓰다보면 은 그것도 계속 쓰레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재활용도 안되는. 그래서 이런 구성품을 이용해서 매일 차를 우려 마시려고 합니다. 구성도 굉장히 깔끔해서 좋네요 아,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아무튼 이런 텀블러를 장만해 보았고 계속해서 정과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주만에 배출할 쓰레기가 발생했습니다 종이박스는 이 테이프를 같이 붙여가지고 배출을 하면 은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테이프를 제거해 주시는데요 칼 같은 거 쓰지 말고 옛날에 알바할 때 쓰던 방법인데 이렇게 모서리 부분 누르면 테이프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테이프를 분리해서 종이 박스만 같이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되고 테이프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로 버려주세요 지금까지는 소비가 없다 보니까 버려야 할 쓰레기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생필품을 잔뜩 주문했더니 이렇게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한가득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하나하나 분리를 같이 해보면서 어떤 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고 어떤 게 분리 배출할 수 없는 쓰레기인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언박싱 영상 같은 게 되어버렸는데 저도 제가 뭘 주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뜯어보면서 과거의 데미안이 과연 무슨 물품들을 주문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우선 준비물은 가위나 칼인데 저는 제가 아주 애용하고 있는 이 만능 칼을 준비했고요. 이제 포장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죠. 우선 비닐 제품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무엇을 주문했을 것인가. 비닐 안에 또 속비닐 같은 게, 이런 뽁뽁이 같은 게 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주문했던 물품은 아디노. <웃음> 바디워시를 주문을 했었고요. 었 이제 제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비닐로 배출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이건 따로 찾아서 제가 자막으로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을이겉 이 표지 있죠 이 부분은 종이 부분만 떼어내서 비닐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박스로 포장된 제품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가 테이프랑 같이 붙어있으면 분리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면 테이프를 분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틈이 보여요. 이 틈을 이용해서 테이프를 제거를 해 주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거한 테이프는 일반 쓰레기로 그냥 소각한다 그러나 그 뭐죠? 종량제 봉투에 버려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박스는 종이로 재활용 분리 배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안에 된 거는 아 치약이네요. 치약 케이스도 종이이기 때문에 따로 종이 분리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도 박스에 포장된 제품인데 이건 특이하게 테이프가 종이테이프예요 그래서 그냥 나이프를 이용해서 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비닐테이프 말고 종이테이프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요 이건 좀 분리 배출하기가 편해서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아, 해외 직구를 했던 로레알 로션이었습니다 케이스 역시 종이이기 때문에 종이 분리배출이 되나 이거? 확인해 을 볼게요. 어디 서 있는지 모르겠어서 확인을 해서 어떻게 분리배출했는지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도 그 다음 제품도 그다 다음 제품도, 제품도 계속 박스형 제품인데 테이프 제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제거를 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이중포장 같은 게 되어 있지 않은 특초 제품입니다. 홍차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효과가 좋다고 해서 제가 종종 물에 탐하하시곤 있는데요.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시고 나서 이 본체를 플라스틱 분리배출 해주시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렇게 포장이 되는 거 있잖아요. 비닐 같은 재질로 같에이 부분을 들다 제거해서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버려주시고 이 본체 보틀만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제품은 제품 자체는 되게 작은데 완충제라 그러나요? 이런 비닐류가 굉장히 과하게 들어가 있네요 표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완충제 같은 경우엔 바람을 다 빼서 비닐류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내용물은 뉴스킨 인헨서였습니다 까로님! 운동 키워 중에 까로님이 강추하시길래 샀는데 저한테 맞을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뒤에 어떻게 분리배출하는지가 써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엔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상자가 나왔는데요. 상자 안에는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완충물들이 들어있고 이것들은 바람을 빼서 비닐로 분리배출을 해주시도록 합니다. 해주시도록 하는게 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다시 박스가 있는데 박스 안에 박스, 이런 과대 포장 포장 아무튼 이것도 한번 분리해보도록 할게요. 박스 안에 있던 박스의 정체는 핸드워시 리필 용액이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케이스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최대한 리필 용액을 사서 쓰긴 하는데요. 결국 비닐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리필 용액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뒤에 보시면 어떻게 분리 배출하는지가 나와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필품을 주문하면서 다량의 쓰레기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재활용을 할수 없었던 쓰레기는 그 박스를 포장했던 테이프 있죠. 그 테이프밖에 없었네요. 한요 정도 분량이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과연 한달 동안 얼마나 배출이 될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아서 최종화에서 한번 그 총량을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로웨이스트 도전기 계속해서 진행을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물을 다 마시고 빈 페트병이 생겼는데요. 분리배출을 해 주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 페트병 라벨, 이 비닐라벨을 제거해서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해 주셔야 해요. 애초에 같이 버릴 수 있게 제조가 됐으면 편할 텐데 분리배출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라벨을 제거해 주시도록 하구요. 라벨은 비닐 수거를 하는 곳이 있다면 비닐류에, 본체는 뒤에 보시면 거의 페트라고 적혀있을텐데, 페트병 수거함에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달간 제로웨이스트 도전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예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도시생활을 하면서 한 달간 이 정도의 쓰레기만 만들어낸 것에 대해 꽤나 성공적이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주 작은 행동들이긴 하지만 우선 실천으로 옮긴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어떤 실천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장볼 때 에코백 사용하기, 종이컵 대신 텀블러 이용하기, 테이크아웨이도 텀블러 이용하기를 가장 먼저 실천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실천해보시기 부담스럽지 않은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티백차 대신 재사용 가능한 찻잎채 사용하기와 가급적 플라스틱 대신 유리용기에 담긴 상품 구매하기가 있었고요. 배송받은 상품들과 관련해선 박스 버릴 때 테이프 제거하기, 페트병 버릴 때 라벨 제거하기, 종이와 플라스틱은 물론 기타 재활용품도 분류 라벨에 따라 분리 배출하기를 실천했습니다. 주방과 관련해선 비닐 포장재 대신 종이 포장재 사용하기와 물티슈 대신 재사용 가능한 행주 사용하기, 플라스틱 반찬통 대신 유리 반찬통 사용하기를 실천했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영상에 담진 못했지만 어, 카드사와 은행 우편물 내역을 이메일로 받기로 변경하기, 전자영수증 옵션 이용하기 등의 내용들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제로웨이스트까지는 아니고 제로에 수렴하는 웨이스트를 실천해 보았는데요. 전 작은 실천들을 겨우 했을 따름이고 정말 대단하게 이 운동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런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유난이다, 소용없다, 관심 끌려 한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도 하시더라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 없는 작은 편익을 위해 환경을 소비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읽고 쓰고 지금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시는 만큼 우리는 소위 교육받았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해 사는 방법에 관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저는 또 신박한 자기개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